하나님 빠지면요,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작용이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육 밖에서 또 다른 인격처럼 다가오셔서 우리한테 말도 걸어주고 하는 그 작용도 하나님의 작용은 맞죠. 그렇게 작용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도 나오듯이. 자, 그러면. 내 기준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작용하기도 하고 내 밖에서 성령이 작용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에고 기준입니다. 성령의 입장에서는 우주 전체가 다그 하느님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 보자고요. 성령이 성령이 없으면 내가 보고 듣고 웃고 울으며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은 내내 내 혼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볼 때는 내 밖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 다 하나님 작용이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를 할때 안에서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내 영혼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고 살죠. 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근원을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항상 육을 통해서 바깥만 보지, 육의 소리만 열심히 혼이 따라가지, 영의 소리를 듣, 듣지를 못한다고요. 은근히 들려요. 희미하게 들리는데, 태양처럼 보질 못해요. 달빛처럼 은은하게만 느껴요. 근데 태양 보듯이 선명하게 보실 수 있게 되면, 그게 불교에서는 견성이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체험하신 거고, 그때 성령을 밖에서 받은 것처럼 여러분 혼은 느낄 수 있어요. 왜? 혼은 이원성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아니니 바뀌니 항상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한테는 밖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아셔야 되는 게 애초에 이 혼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혼의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성령이라는 걸 아신다면 다 성령이 하는 거구나 라는 말도 맞고 그렇죠?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 주셨다도 맞고 근데 사실은 내가 본래 성령이야도 맞아요. 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맞는 얘기인데 에고 차원에서 혼의 차원이 에고 차원이죠? 혼의 차원에서 분석하려고 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밖에 있고 안에 있으면 안에 있지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